<웃음> <웃음>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가명 엠파이어걸스가 될 테니까요. 네 <웃음>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